안녕하십니까. 미술쌤 전환식 교수입니다. 어, 그동안 단편소설과 힐링이 되는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뵀었는데요. 음, 근데 작년 겨울, 작년 겨울에 제 친한 친구가, 좀 오래된 친한 친구가 작업실에 놀러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오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넌 도대체 정체가 뭐냐? 너, 야, 무슨, 뭐, 교수가 그림도 그리고, 어, 소설도 쓰고, 칼럼도 쓰고, 뭐,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뭐, 너뭐 정체가 뭐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가, 너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니, 나는 뭐, 그냥, 미술 가지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것들을 그냥, 추상적이지만, 그냥 하고 싶은 생각이 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친구 하는 얘기가, 야, 그, 뭐, 소설가 흉내내고 이러지 말고, 응? 너는, 저기, 뭐야, 그, 교육 경험이 많고, 또그 경험만큼, 작업에 대한 경험도 많고 또 미술인으로서의 어떤 독특한 시각도 가지고 있을 테니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경험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소설가 흉내 내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그 친구가 아주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개월간 고민을 했어요. 단편소설 쓰던 걸 중단을 하고 몇 개월간 고민을 하다가 지금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되면서 생각이 정리가 됐죠. 어... 그래서 그동안 제가 오랜 기간 이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아르바이트를 일찍 시작한 편이라서 어... 지금 한 30년 좀 넘게, 한 35년 가까이 교육을 해왔습니다 이제 미술로 쭉 교육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미술인들 중에 천재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미술뿐만이 아니라 재능이 출중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심지어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뭐 이거 재능이 있나 봐. 뭐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재능으로 보이고 그 사람들이 잘 크면 천재로 인정을 받기도 하는데 이 천재가 천재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게 조금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천재의 사고법 무슨 뭐 천재의 어 뭐 방법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천재가 천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는 이제 좀 없는 것 같아서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재를 얘기하려면 우선 재능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재주나 후천적으로 개발된 능력이 모두 다. 이 재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특히 이제 그 재능이 과거에는 이 수리와 언어 영역을 중심으로 어, 인정을 받았고, 현재도 수리나 언어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 리더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인공지능으로 인해가지고 이 분야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거든요 수리 언어 영역이 인공지능에서 가장 먼저 어 인간을 대신하게 되는 분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다른 분야도 골고루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 그렇다면 다른 분야의 천재들 또 일반적인 이 방법론이 아닌 그런 데서는 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타고난 천재들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이 부족감이 없다 또 다른 하나는 균형감이 없다 이두 가지가 아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일반인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건 뭐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첫 번째 부족감이 없다는 어떤 거냐면 하고 태어났는데 <웃음> 우사인 볼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막 날라다녀 날라다닐 정도의 그런 재능이 있으니까 얘는 뭐더 필요한 게 없는 거죠. 알고 싶은 것도 없고 뭐 필요한 게 없어요. 부족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유년기까지는 일반적인 친구들이랑 형격히 차이가 나고 또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어 자기가 우월하니까 어 그냥 이렇게 괜찮은데 이게 유년기를 지나면서부터는 자기의 재능을 발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현하고 있는데 차이가 안 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균형이 없다, 균형감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타고난 천재들은 그냥 태어났는데 주먹대장인 거예요. 옛날 만화, 김원빈 선생님인 것 같은데, 어깨 동무에도 연재가 됐었던 그 만화 주먹대장의 주인공처럼 이 한쪽 주먹이 엄청나게 셉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이게 엄청나게 차이 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누구나 자기가 잘하는 쪽에 기대어서 일을 처리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도 오른손잡이라면 웬만한가 다 오른손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하다가 일반인이니까 주먹대장이 아니니까 힘들면 이게 왼손도 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어떤 상황이 이게 벌어지는데 이 주먹대장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주먹대장은 그냥 뭐 주먹 하나만 있으면 뭐 바위도 깨고 호랑이도 잡고 뭐 별걸 다 하니까 굳이 뭐 균형을 잡아야 될 필요를 느끼질 못한다. 이게 천재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습성이다라고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분야에서는, 어, 이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그 방향대로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거든요. 근데 미술은 이게 정답이 없는 장르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계속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안에 내부에 있는 것들만 파먹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은 사회하고는 단절하는 어떤 이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이거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나라 미술인들 보면 재능이 어마어마해요 재능이. 근데 이제 이 재능이 어마어마한 거하고 천재로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대가로 인정을 받는 거는 이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타고 나서 천재인 거하고 또뭐 노력을 해갖고 천재가 되는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하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하고 이건 좀 다른 거거든요 다른 또 예를 들면 은 음, 미국이 1월달에 라스베가스를 가게 되면 은 CES라고 하는 그 가전박람회를 하거든요 가전박람회에 가서 보게 되면 최첨단 기술로 아주 집약되어 있는 엄청난 가전제품들이 박람회 쇼에 나와 있는데, 근데 이게 다 성공을 하느냐, 그렇지가 않죠. 아 언론에 막 보도되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막와 갖고 관심을 두고 했던 게 실패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기술은 엄청나게 뛰어난데 천재적인데 근데 이것이 사회 인프라가 아직 구축되지 않아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문제가 뭐좀 생기고 불편하고 또 어떤 제품은 너무 좋은데 이걸 소비해야 될 계층이 이 집단이 너무 작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그 작은 집단에게 이 제품을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안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는 함께 가야 되는데, 어, 타고난 천재든 아니면 자기가 이제 뭐 노력을 했던 천재든 간에 어떤 그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와 함께 연동됐을 때는 천재로 인정을 받죠 그런데 연동이 안 됐을 때는 이게 아주 문제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 해결하는 그런 분야가 아닌 다른 영역이 이제 앞으로는 많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쪽 분야가 이 정답이 없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정답이 없는 분야를 그냥 뭐 알아서 잘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뭔가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 제가 제 경험적인 걸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천재가 천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 이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있어요 인재, 대학교에서 인재상 뭐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재가 돼야겠죠 천재는 어떤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인재는 이 학식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인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식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지식을 표준화시키거나 아니면 차별화시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학식이니까 어찌 됐건 간에 그 범위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천재가 살아 생전에 고처럼 뭐 이렇게 네? 사후에 인정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살아 생전에 나의 가치도 발현을 시키고 또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주고 뭔가 이렇게 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인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뭔가 좀 가이드라인도 사회가 좀 만들어줘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이제 작은 규모로 보게 되면 자기 자신, 그리고 또 부모님, 그리고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좀더 적극적으로 재능이 있는 사람일수록 알아서 하게끔 하는 것보다는 좀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주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미술인들 중에 천재가 정말 많거든요. 우리나라 미술인들의 재능을 따지게 되면 재능만 재능만 따지게 되면 그 어떤 나라의 미술인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미술 분야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뭐 영화, 봉준호 감독의 이제 영화라든지 아니면, 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BTS, 뭐 이런, 이런 사례들도 보게 되면 그냥 자기가 옛날에 막 열심히 해가지고 했었던 것보다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줬을 때 결과가 더 좋죠. 특히 이제 BTS 같은 경우에는 되게 노력하는 거 맞거든요. 맞는데 이제 그것을 잘 인도한, 잘 인도한 어, 그런 이제 뛰어난 연출가가 함께 했기 때문에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옛날 대학가요제 출신들이 천재성은 더 많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건... 좀 다른 문제라고 볼수 있는 거죠. 다음 편에는 천재의 사고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끝으로 제가 이제 새롭게 그 제작한 등용문 시리즈라는 게 있거든요. 인간의 도전 정신을 동양의 수묵화처럼 그렇게 만들었는데 재료는 아크릴 물감으로 아주 서양화적인 그런 재료고 기법도 서양화식으로 표현을 한 작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